나나하라류 제1사범, 나나하라 치후유 주군께 다시 한번 인사올립니다 역신배기의 힘을 쓸수록 본래 주인이 가진 성격을 담게 된다더군요 이전보다 확실히 마음이 차분해진 데다가 외람되지만 주군과 함께 술잔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 나는 거미요곧 너의 최후이니, 내가 너를 자승으로 인도하마네 운명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봐라. 쫓아주마, 팬다, 그것뿐인가? 빗나가지 않는다. 문단 무용! 두려워할 죽음이 없다 운명을 베는 크기의 달하니 운명 없이 태어나 사그러드는 건 아직이다 이것이 내 검의 크기 이번 협으로 끝을 내지 이 악연은 여기서 끝는다 눈모 음, 두려움이 보인다. 이것이 내 검의 크기! 하! 꽃은 지고 다시 피어나리. 아이스크림 말입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손에 주면 금방 녹아버릴 겁니다. 음, 제가 감히 죽군이 들고 계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순 없는 노릇. 난지르군요.